아, 근데 너 너는 그거 방송할 때네 응? 목소리 녹음되게 할 수가 없어? 아니야 녹음되는데 소리가 작아 내 목소리가 있, 있어 있기는 어, 근데 소리가 너무, 되게 작아 소리가 그러니까 엄청 작아 지금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안 들려 그냥, 아, 이, 방송 전문가는 200원인데 맞아 200원님 <웃음> 자기 목소리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실 때두분다 지금 목소리가 컴퓨터로 나, 나와요 안 나와요? 내 목소리 컴퓨터로 안 나오죠. 자기 컴퓨터로. 어, 그러니 그게 네. 그 자기 목소리도 컴퓨터에 나오게 할수 있거든요. 옵션에서. 지금 저는 헤드셋인데 헤드셋 들려야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컴퓨터로 출력을 시켜야 된다는 거구나. 네, 네 저는 지금도 화면에서 네. 내 목소리도 계속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요? 근데 이게 뭐 잠시만요. 딜레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라서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릴 응. 뿐이지 똑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 네. 아 그거 할수 있어. 그 아마 오디오 관리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맞아요, 맞아요. 걸로. 내 PC에서도 듣기 뭐 그런 체크가 있어요. 응. 아... 맞아. 아 그걸 하면 되는구나. 아, 진작에 좀 알려주지. 역시 전문가입니다. <웃음> <나와주세요. 웃음> 아나뭐 올려야 되지? 아 아무거나 올려? 기본 장치 속성 이 장치로 듣기 드덕이 놀고 싶다 듣기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어, 들려요 들려? 들려? 네 어,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내 목소리 들린다 오케이 어, 나도 그렇게 아,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예, 좋습니다. 자, 야, 빨리 와. <웃음> 아, 새끼. 미드한테 해야 되는데 미드한테 죽는데 아무나 끌어 주세요, 빨리. 역시 플러스이 정도는 핵. 클라스. 나겠다. 클라스. 내가 내가 로도구 장인인데. 장인은 아니야. 씨, 로도구 장인 이렇게 잘 하게 끌었어요. 간지나게. 이발 <웃음> 기바장이인데. 기바 <웃음> 야, 올라가야지. 올라갈게요. 네. 아뭐 어디 갈 그래. 생각이 없네. 바로 요 자는 달려오는 거 말고 뭐 없죠? 일단 고가 달려오는 게세자 근데 피흡이 네. 있어, 피흡 어. 네. 달려온 다음에 피흡. 아, 붙으면 노답이죠. 어, 도저자 위로 왔다. 어? 신단 활성화? 탑쪽 알려주시면 한명이든 두명이든 예 오우씨 아퍼 보라 먹어라 가지고 아왜 발리라 옐로우 쓰면 잡았을텐데 위로 가야되겠죠? 가야 어, 위로 가주세요 지금 도살짜밖에 없어요 도살짜들어 끌어도 죽이지 못해. 어 왔구나. 들어가고. 게 <웃음> <웃음> <웃음> 요.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끌, 아, 역시. 끌고 스루 <웃음> 는 <옆에> 게. 옆에 <웃음> 게. <웃음> <좋았어. 근데> 문제는 <웃음> 밑에 낮이고한테 일것 같은데. 특성을 선택해라. <웃음> 특성 올리고 하지만 밑에. <웃음> 오, 드도도털리겠는아로 아니면... 바로, 바로 바로, 오, 바로, 바로, 미드 미드가 바로, 아, 먹어. 바로,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너다 드세요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아 미... 미니언 이 새끼들이여 기우 오아못 먹겠다 뺏기겠다 얘들이 미들어왔어 그잘 피해야 된다 그거 그거야 스탯지야다 뺏겼다 조화 필요 없나 이거하고 정원하고 어쨌든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레벨이 하나가 높아 어디 가야 지오 <웃음> 올려 올려 올려 도리우안 보인다 도 우리, 내려가는 중리 내가 먹을게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아, 아슬아슬 안네 아, 우리 끼리 아. 어, 소, 소 위로 왔다. 아, 가운데가 없어. 그럴 때 가운데에 따라 달려가고. 어, 다행이다. 발랄하는데, 발라하데 아, 뭐안 돼, 안 돼. 아고 어, 미쳤네. 와, 와 저거. 아, 와거떡하지 이거? 어어게어 와. 이고 이게 이렇게 되네 중, 중앙을 우리가 알릴라가 죽으면서 좀안 좋아졌다. 탑, 탑, 탑 요 위로 올라온다 안 닿네. 오, <웃음> <웃음> 아. l 어, 어, 아래… 오호 잘 나왔다 <웃음> 어 위로 c 어이리로가 안되네 네, 네, 네. <웃음> 어 망했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러고 만졌지. 아이고, 못생 너의 을 잊지 않 아, 받지했네우려소에 <웃음> 좋냐? 뭐가 좋냐? 우려소로 좋지. 우려 말고 다른 <웃음> 거는 그냥 공속 <공소국지> 증가해서 <웃음> <알아서. 좀> 힘들어 <웃음> 하이커스가프리 e 아, 을 t 수 있는 a 이 o n I d 는데 n t k 수 o w t h 다또 I d 다다 n t know t 로 a t I didn't know 나믿 a t I 그 i d n t know that. I d 어 보스로 가야겠는데, 이거? 자, 괜찮아요 는거 아니에요? 안 죽어 안 죽어. 아 죽었다. 에헤이. 음. 곧 신단이 깨어날 다들왔다왔 잡겠다. 잡겠다. 잡겠다. 여 조심해. 조심해. 아 너무 멀다. 너무너무 너무리. 너무, 너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용기사가 기다린다 영웅. 그를 풀어주고 적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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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타 쫓아가지 말고. 어, 뭐야 이거. 타왜 안타? 왜 안타. 아 저. 아저야 아니 왜. 아니, 왜? 무슨 스끼야 가지고. 아, 공인가 저게? 오. 아. 땡기기 가능? 없어 없어. 없어. 네. 밑에가, 밑에가. 밑에 가 아, 나, 나, 들어가서 나, 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지간다, 지간다. 빨리 먹고, 고고. 안돼 안 좋은데 기 어. 아. 아, 먹어, 먹어. 리 아, 과주를 과주를 왜안 먹었어? 안 먹었어? 미세야미리자가운데이 아들아, 아키. 카운타카 야, 가지보. 아, 이거 아 쳐버렸어. 아, 왜 쳤어. 아, 내가 <웃음> 먼저 차를 눌렀어. 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음에그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와저 뭐야 미치겠네 아 까비 까비 어, <웃음> 어 뒤에 뒤에 피? 뒤에 뒤로, 뒤로 쐈다 나이고 아 뭐야 뒤에 뭐야 이거 아 이거 거기서 가면 안될것 같은데 빼야겠다 빼빼빼와쟤네이 <웃음> 이거 어그로 팽봉 예술이었네 어두살 잡았는데 와 쟤가 제가... 어너 죽어 죽어 빼야 돼 아 많이 겠어 응. 아니 그래도 나쁘진 않아. 어차피 아 요새로 못 푸. 푸셨... 아 요새 뿌렸잖아, 우리. 요새로 덮쳐도 조금 더이득로수있을것 같은데. 좀그지 마. 타워 상향도 다고 우리가 네벨라탑 하나 더더 많아. 가지로, 도와주러 갈게요. 먹고, 먹고 이거, 이거 갈까? 용병팀괜찮것같아될거 어, 같아. 가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다 어, 뭐야. 응. 오, 깜짝이야. 어, 위에들 내려오는 거 까먹고 싸먹, 싸우거안 나올 거야. 안, 안 내려갈 거 지금 내가 로사이프그졌어아 우리가 살아남았다.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야 너네가 아, 지금 위에 세 명이야, 위에 세 명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그냥 말뚝 딜. 고단 힘이 모이고 싸 싸워 싸 미들진사로기 쟤들. 아싸야기 야우, 야될 야우, 같은데. 야아우리우우야아우리 야우, 우우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야우, 우 여기 로루죽을려고 그래. 그렇게 계속 나만 박아. 이거 빨리 잡고 어, 한명 내려가. 그래. 제규 내려가. 어디로 출동할까요? 잡고 아또 올려서 파고 가게. 내가 먹을까 어. 나도 갈아서 죽으려고. 그렇게. 게 우와. 어, 아, 망했다. 변신은안 안안안 돼. 돼. 아, 안안안 되네. 대신해도안 되네. 이제 진짜 깨자, 깨자. 밑으로 갈게, 밑으로 갈게. 아, 잡질했다 에루처 왔지? 살짝 1대1 최강인데. 아 방어받아 무리추네아 까비 잘살리네 죽을 줄 알았는데 힐했어 어, 아 까. 짝가가 아, 제가 그 전에 죽은 게 너무 합질이었네. 오, 좋, 좋은데 여기서 리로갈 거. 풀아 아, 까비. 특성을 만한... 선이 특성 찍으세요. 등장했습니다. 오? 설마 잔주. 저야 저거, 저거, 아이고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아 저거, 저거, 고 저거, 저거, 저 저거, 저후 저거, 저거, 저거 아 이거 고 까비다 아 저렇게 아 까비 도망갈 아다 아, 1초만 아, 1초아 아, 아, 아깝다 마지막에 타워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뺄거 그랬다. 됐어. 한쪽만 먹어. 아래라도 아래라도 확실히 먹어놔. 지금 20, 20초더 버텨야 되거든. 용기사 이 적들을 해치워 아, 쟤네들 다 위로 위로 가는데. 아니, 밑에도 아까, 아까 보였어요. 먹어 갖고. 로 밑에. 로아로 도망가야 될것 같네. 위에를 지금 발리라가 몰래 먹고 있네. 아, 어, 그러네. 그러네. 우리 어디로 달릴까? 밑으로 달릴까? 네, 밑으로 달리죠 밑으로 갑시다 아, 이거 전략실을 보내서 데려올 수는 없나? 아니아냐 거기 가지로가 저 먹어주니까 빨리 빨리 걸어먹나, 빨리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야 돼 제발 아, 아우, 살았다 어, 굿 굿, 살았어 힘들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우리가 살았다, 그래, 진짜 나지보, 나지보, 나지보. 가, 괜찮을 것나 지금 아, 나 가지고. 카거 같은데. 올라갑니다. 나 지금 죽었어. 나 지금 죽었어. 나 죽었거든. 아니, 이거 타고 가야죠. 만 아. 나다 왔는데? 이거 이거 출발. 에다 버타버, 걔. 혹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지금 우위거든네 Go! 당기기 go! 오케이! y o k a 고 o k 타 y Okay, 들어 a y o 와! 힐량 아. 뭔데 이거? o 아 제발! o 발어 y 로안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먹자! 먹자! 먹자! y o k a 아 까비 제가 밑에 있다, 있다 있다 어 아래도 패킹는데이 가운데 한번 맞고. 봐주세요 어 가운데 막고 있을게 여기 위에 어, 3명이야 위에 3명이야 3명. 위에 3명 아 밑에를 먹어야 되나? 막아야 되나? 가운데 일단 없는데. 막고 어 가운데를 막고 있어야 될것 같아 네 가운데 에리라 갑다 빨리 위에 어, 먹을게요 빨리 먹게요 먹고 합류 맞마고 맞잡고 주위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 쪽으로 3명 내려왔거든? 네. 위에 와, 먹었어요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게 응. 어? 저 타, 타, 탈까요? 오아우를 죽였어 아, 가면 안될거 같은데?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기다 왔지 저 왔지 어떻게 되지? 오케이 오케이 아 빠리 아저 어떻게 야돼오저살자 뒤에 와 미치겠다 와그살자가 자랐다 이거 발레리는 언제 저렇게 살았대아 죽었대 늘 죽어 어아 이거 뺏기겠다 이거 한, 한 번은 뺏겨야 될것 같아 이거 뺏김 끝나나?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도망가세요. 저나오 a n s e 안 되는데. day. Oh,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용 공치안리고 저거 렸어이빼빼빼아 아, 진짜 안 맞네 이제 택들이다모아주세 오? 잡을 수 어? 있을 것 같은데? 발리러? 오케 뭐 저였다 아지 뭐저 원래 저 있던 궁이야? 저 뭐야? 어우 있는 궁 이제 잘 안쓰는 궁 끝까지 쫓아 근데. 근데 저거 할때 나지보가 움직이지 못해 정신 집중이야 추사 갈까? 아 여기 밑에 가? 밑에 가? 밑에 가자, 밑에 가자. 네, 여기 어, 아직 나 죽지 않죽었거든 죽지 않고. 죽안맞고 뒤에 뭐야 죽지 않고. 뒤에 않고.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이지 않고. 계리라고 나만... 위로 가자는데. 어. 왜 갑자기 저 위로 가자는 거지? 한 음. 먹으러 가자는 건가? 지금 신단, 신단 활성화 되니까 아. 가한 명은 저걸... 미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가즈로가 본는데자고미드 아, 가고 아, 가볼게, 아, 그럼 되겠다. 고고고고. 셋이라도 가져 위드로? 아 뭐야. 아래 먹혔네. 뭐 차라리 보수로 뭐, 타고 갈까요? 보수로 같이 가자. 보스로 같이 가자. 다탔어대명다탔어 산산조각 다, 탔어, 다, 탔어, 아, 다 탔어. 아,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밑에 어, 밑에 뭐 밑에 뭔데? 왜고? 가가아우아우아 아 일단 데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가운가 가운데 아운데가가가네가가네가 먹어. 가근데 아, 위에 데겠다 아. 가자가자 가자, 위에 가자 가운데 가가 가운데 말고. 네한명대가데 가로 그냥 가도될거 야, 가운데 있어라. 지금 여기 없... 어... 아, 누군가 알지? 알리랑나랑 있거든. 뭐다? 뭐다? 고마워. 가운데 먹어. 가지로, 가운데 가지로, 먹어. 가자, 가자, 가자. 오, 이거 씨발 생각되네. 오. 맞짱을 주면 안돼 피하면서 그단나 어디까지가서 반 아니 이거 또 타워 좀 빠십시다 어, 뭐하는 너무 많이 맞이많 용사가 을 안하고 혼자용사 아, 용자가... 개들이 어, 됐는데? 위험해 위험해 빼야돼 빼야 돼. 이거... 버려야될것같아 버려 버려 버려 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네, 요 이걸 살리서 궁쓸려고 오는거 아닌가? 어. 도장, 네. 아니 용기사가 너무 아. 너무 들이대는데 용사가 아. 너무 컴퓨터처럼 나와봐야지. 이거 먹을까요? 어. 먹어봐 나왔다, 나. 오케이. Okay. 거 먹자. 왜안 먹어, 저거? 야. 아, 뭐야, 저거? 난 위에 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아, 위에 가, 위에 가. 아니, 내가 먹다가 말주세 아래 마타, 막아야겠다. 응. 아, 두살짜 겁나 무섭네, 이거. 아. 그러니까 두살자가그그를 거대한테만 네 퀘어를 되는 거야. 다 되는 거, 거. 신단 에 힘이 모이고 아. 그래서 걸애는 빠지고 딸아 드릴 때 잡으면 꽝. 이거는 꽝. 아무튼 기리지 뒤로 돈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케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어라나라 발라, 발라, 발라, 이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이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발라, 라라 음 이제 해, 이제, 아, 3, 이제 3, 2, 2, 예. 자, 이겼다. 이건 거 바로 예. 바로, 그, 바로 이시다어 아, 뭐야, 와, 뭐야 씨, 저거. 힐량두배 이상 차이나네 16만 모리 어, MVP일 것 같은데 과연 아... 바이오. 아 역시 딜을 <웃음> 많이 넣어야 돼아 아, 아, 근데 딜 존나 많이 넣네 10만원 아, 넘었잖아 20만 아 없는 아, 사람 누구? 누구? 누더기? 아니네 밸런스, 밸런스 역인데 <웃음> 내가 지금 스다 밸런스 역이었다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 불쌍 <웃음> <웃음> 밸런스용인데 나가씨 뭐라 그랬을 전... 아 갑자기 연패하다가 갑자기 연승하네 그니까요 음. 그 말인 즉슨 곧 연패 타이밍이 온다 그럼 어, 과연... 전리품상자는 깔게요 아나 아, 나 디아블로, 디아블로 영웅, 영웅 해야되는데 지금 할수 있는게 카라진 카라진... 아 저도 디아블로 영웅, 영웅, 영웅 해야되는데 어우, 누더기 뒷대장난인데? 뭐 아니야, 또가 소리 한번 가자. 야야만사것이야만걸 음, 잠시만요.